국가가 부른다 다음화 예고입니다. 오는 13일에 방송될 국가부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줄 윈터콘서트로 꾸며진다고 합니다. 겨울에 미스터투가 방문해 따뜻한 겨울노래를 선사하는가 하면 원조 집시남인 이치현이 집시여인으로 찐 무대를 펼칩니다. 또한 국가부 끝판왕 박선주 마스터가 등장해 국가부요원의 잠시 기죽은 모습이 연출되는가 하면 바로 국가부 요원들의 대방격이 이어져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집니다. 아니, 전혀요. 어라콘서트붙은이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